엽기 떡볶이 먹을까? 중국당면과 허니콤보랑 맛있대손 떨리는 매운맛에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도 계속 먹게 만드는 이 중독성 음 사운드 너무 쳤어 당면이 양념을 쫙쫙 흡수해서 이 양념을 그냥 이렇게 들이마시는 <웃음> 그런 그런 기분입니다 어. 허니콤보 먹을까요? 아 어, 너무 맛있는데? <웃음> 하나만 더 먹자. 주먹밥 아 주먹밥이 진짜 잘 어울리네 큰일났다 면들이 점점 불고있습니다 이걸 빨리 먹어야될거같아아 쉬면 안돼 쉬면 안돼 쉬면 <웃음> 매운맛에 감각이 집중되지 않게 정신을 흔들어야 됩니다 <웃음> 아니야 좀 쉬자 아 안되겠다 아 그러니까 엽기떡볶이인데 떡을 아직 안 먹었네 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아, 진짜 맵네 아 다음날 화장실 어떻게 가지? 아니야 그거는 내일 생각하기로 하고 아니, 생각도 하지 마. 그냥 직접 경험하기로 하고 당면을 채집합니다. 채집 당면을 놓고 주먹밥을 놓고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이 당면을 막 잘게 잘라서 막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괜찮은데요? 다가 이렇게 당면을 어, 잘 어울리는데요? 어,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